파이팅. 손잡이 빠졌습니다 문 손잡이요. <목소리> 완벽해. 내가, 내가 완벽해. 박수 한번참개인개인하 <웃음> 동시에 다녀와? 두고도괴로 저도 설레는데. <웃음> <웃음> 고도 <더럽고> 괴로운데? <게? 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보이거야가슴가슴가슴가슴가슴내 뭐 <웃음> <그대 이름 웃음> <잘한다>. 그건 잘해. 이등답게. <웃음> 어링답게 <웃음> 아니, <해놔야 돼. 웃음> 아니. 야 <아니야. 웃음> 저거, 저거, 삼수 집에서 할거 있어. 저거, 저거, 저거, 저저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>. <웃음> 1등답게? c a r 등답게케어링답게 2등답게? c 척한다 n g 답게2등 척하잖아 알았어 g 답게 2등답게. 2등답게. 2등답등답게등답게어답답게 2등답게. 2등답게. 네. 톡. 켜요. 진짜. 아, 오늘 지금 참지 말라고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저희, 요 네, 손가락도 한번 해봐, 해봐 손가락 해봐. 손. 1등답게? 케어링답게. 1등답게? 1등답게? 케어링답게. 믿으니까? 케어링이니까. 네,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 네. 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.